제가 절망스러운 삶을 살다가 저를 끝까지 지켜준 하나의 문장이 있었어요. 이 문장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1년 안에 10배 성장하는 독서혁명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요 독서 모임을 요청했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는 쭉 해왔는데 5년 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 번으로 끝나는 독서 모임이 아닌 100일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자, 우리가 꾸준하게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열심히 해야 되죠 자, 그 제대로 된 방법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네, 이런 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성장을 향한 여정, 또 독서를 통한 내 안의 혁명, 100일 정도만 하면요,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습관이 되면, 이때부터는 나의 성장과 성공으로 가는 길은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니쌤의 독서 혁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1년 안에 10배 성장, 성공하는 독서 혁명, 실천 방법, 진정한 나를 찾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법, 죽는 날까지 은퇴 없이 평생 현역으로 멋지게 사는 법. 방금 말씀드린 위세 가지가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그 비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책열 권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참가자에게 드린 혜택 여섯 가지입니다. 제가 직접 고른 삶을 변화시키는 명품, 명언집, 총 5권을 드리겠습니다 단일쌤의 삶의 기록들 에세이집인데요 이것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윤경쌤의 5년 만에 50억 번은 부동산 재테크 비법서 단일쌤과 함께하는 라이브 줌 독서 토크 3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의 내공을 100배 올려줄 책 10권을 매주 한 권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일쌤과 강연 또 독서 모임 주제는 이렇습니다 1년 안에 10배 성장하는 성공하는 독서해명 이것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선물 중에 이 다섯 번째 선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였죠 나의 내공을 100배 올려줄 책 10권을 소개시켜 드린다고 랬습니다 책은요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우연하게 만난 책한 권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도 있죠 그런 좋은 책을 만나야 되는데 문제는 좋은 책을 만날 확률이 매우 적다는 겁니다 왜냐면 1 년에 수만 것이 나오는 책들을 다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킬 좋은 책을 우리가 서로 공유한다고 하면 이보다 값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를 변화시킨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권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다섯 번을 넘게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이 삶을 느끼게 됐고요. 하루하루를 굉장히 소중하게 살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요. 최옥정님의 글쓰기 수업입니다. 글쓰기 수업이라는 것 제목을 보면 이 글쓰기 책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물론 이제 그런 내용도 있지만 자기개발, 또 동기부여, 또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찾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 책입니다. 여기 부제로 3년째 시작만 한 당신, 이제는 끝마칠 때 이 책도 제가 다섯 번을 넘게 읽었습니다. 안에 보시면 줄을 안친 부분이 거의 없어요. 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요. 제가 매주 한 권씩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그런 책들을 한 권씩 공개해 가겠습니다. 미션 완수자의 혜택입니다. 첫 번째는요. 잉클 제가 만든 인생이마 클라스 여기는 수백 명의 전문 강사들이 있는데요. 1년 무료 사용권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단위 캠퍼스 강의 20% 할인권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만든 구추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독서혁명 성공 인증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유튜브 단위 TV 출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미션 완수자 중에서요, 추첨을 통해서 1등 한 명에게는 100만 원, 2등 두 명은 30만 원, 3등 다섯 명은 10만 원, 또 행운상 열명에게는 도서상품권 3만 원권을 드리겠습니다. 참가자 미션이 있습니다. 100일 동안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100일 동안 10권의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100일 동안 10권이면 10일에 한권 정도 읽으면 되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스관으로 만든다 하면 책 읽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끌렸던, 내 눈길이 갔던 그 문장을 매일 카페에 하나씩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어떤 느낌을 줬는지 어떤 사연이있는지 어떤 또 소감이 있는지 그냥 자유롭게 한두줄 정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매일 하나씩 문장을 적어보는 겁니다 자 선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선물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책에 저작된 특별한 전자책을 만들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가자가 뽑은 그책 속에 한줄들 있잖아요 한 분이 100일 동안 하게 되면 100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참가자가 100명이면 만개의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한 개의 문장으로도 평생을 살아갈 힘을 갖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뽑은 그런 100개, 1000개, 만개의 문장이 있다고 하면 평생을 살아가는 데큰 힘이 될 겁니다 책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책 속에서 찾은 나를 변화시킨 문장들 이걸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독서 왜 해야 될까요? 2007년도 일인데요 요 수첩 보면 되게 작죠? 굉장히 낡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2007년도라고 돼 있는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제가 힘들게 살 때였어요 아마 이때 제가 쪽방을 나와서 조그만 고시원에서 살 때였는데 이때만 해도 희망도 없고 빚도 많고 도망자 생활을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여기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보면 책 속에 길이 있다. 뭐 일체 유심조. 제 뒤에도 액자가 붙어 있는데 모든 일은 오직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런데 이때 제가 절망스러운 삶을 살다가 저를 끝까지 지켜준 하나의 문장이 있었어요. 이 문장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뭐냐면 여기 적어져 있는데요. 좀금 왔죠? 제가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원했던 내일이었다 저는 이 문장을 만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 또 하나 문장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읽었던 문장 중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좋은 말 한마디 빛나는 문장 하나를 품고 있으면 하루종일 외롭지 않다 하나의 좋은 문장을 만나면요 여기 나온 대로 하루 종일 외롭지가 아니라 평생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독서 한명요번에 참가자가 100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매일 소중한 100개의 문장을 서로 공유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약 100개를 한다고 하면 만 개의 문장을 공유하게 됩니다. 내가 고른 것도 있지만 또타인의 고른 소중한 문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장들 100개를 우리가 품고 있으면요. 평생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또 깨달음을 주고 용기와 희망이 되어서 여러분 곁을 단단하게 지켜줄 겁니다. 모집요각입니다. 모집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입니다. 독서혁명 시작일은요. 5월 22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운영기간은 총 100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5월 20일부터 100일 동안인 8월 29일까지 진행합니다 자 참가 방법입니다 이아래 참가할 수 있는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미션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일에 책한 권을 읽는다고 하면 책한 권에서 10개 문장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매일 뽑은 문장을 카페에 올리시고 그 문장에 대한 자신의 느낌, 소감, 사연을 한두 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매일 해내시면 됩니다 자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조금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마다 다르지만 두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혼자 하다 보면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함께 하면 멀리 갈수 있습니다 또 저와 함께 또 여기 참가자와 함께 한다 하시면 대부분 다 100일 동안 하면서 독소를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좋아하는 글을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눈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자란 게 아니야. 아직 덜 채워진 거야. 늦은 게 아니야.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야. 못 피운 게 아니야. 아직 안핀 꽃일 뿐이야.